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금호동 약수암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네 선생, 그 저희가 선생 매달 하시는 거 있어요, 관상?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보고 있고, 이게 네. 신기한 건 이제 신적인 관상이나 일반 관상이랑 다르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관상을 한번 가져왔어요. 네, 네, 네.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아, 네. 한상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 이분 아세요? 선생님? 이분 모르실 수가 이거 모르... 이분 모른다고요? TV를 안지가지고 아, 뭐지? 이거 뭐 이거 뭐지? 게거치인인거 같은데... 어, 씨. <웃음> 이 사람 봐야 돼? 네그 헐... 사, 사주... 사주도 드릴게요, 선생님 헐... 선생님, 그 생년월일 드릴게요. 네, 같이 네. 봐주세요. 음. 잠시만요. 이게 그 온갖? 양념옹밥, 양념옹밥. 선 잠시 주실 수 있을까요? 음. 저기 안에, 저기 있어? 저, 아, 생년월일 먼저 드릴게요. 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거 또 세안? 예잘 보여요. 그냥 주세요. 제가 제가 볼게요. 음. 이 사람 사주하고 간상을 매치를 시키자면. 설명할 어, 때 카메라 받치시지? 아이 사람. 지금 난세를 갖고 있으신 분 같은데 어 간상을 놓고 보면 이렇게 하상이잖아. 하상이 화상 전체 얼굴 이미지 뭐 이런 걸 놓고 보면 어 자기 관리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고. 그리고 이만한 눈, 코, 입이 한상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두뇌가 좋은 사람, 머리가 영리한 사람, 그리고 어 윗사람과 아랫 사람에 대한 어 그런 뭐 예의법 이런 것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고 그리고 눈이나 코를 놓고 보면 야망이 많은 사람, 재가 많은 사람, 재라는 거는 재물이 있거든. 재물인데 재물도 많은데 이 재자가 재물 돈도 재자지만 여자도 재자거든. 음. 그이 때문에 여자도 많고 재물도 많은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고 후덕하니어 후덕한 사람이다 후덕한 사람이다 이제 했기 때문에 뭐 사람들한테 어 사람을 잘 이 사람이 이제 잘 따라온다, 이제 놓고 보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초년, 중년, 말년이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이 사람이 굉장히 크게 이슈화가 되는데, 중년으로 가서는 꺾이게 돼 있어요. 음. 중년으로 가서는. 지금은 감투를 쓰고, 어, 많은 사람들한테, 어, 많이 이끌, 이끌리는 사람이다. 뭐, 떠오르는 샛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중년으로 가서는 꺾이는데. 꺾인다면? 중단이 된다. 중단이 되는데. 어디 보고 왔지 왜냐면 하 여기 후덕을 이제 놓고 보면. 중년이잖아, 그지 응, 음, 어. 어. 강대, 강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코끝까지가 이제 다 중년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중년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이 끝까지 이어가면 좋아. 이 상태로만 이렇게 이어가면 좋은데, 어, 중년이 우리가 40대에 이제 중년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마흔 초, 반 중반, 이때 가서는 좀 많은 구설수, 시비수, 뭐 이런 게, 뭐, 이제 그런 게 많지. 이 사람이.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시끄럽고, 많은 분란이 일으키고, 좀 많이 시끄럽다, 이제 놓고 보면 되고, 눈매를 놓고 보면, 이 사람, 눈은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잖아. 사람의 마음인데, 눈을 놓고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조금 앞, 뒤가 좀 틀릴 수 있어. 음. <웃음> 앞으로 말하는 거는 굉장히 파워 있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마. 뒤를 돌아봤을 때는, 어, 약간 이중성격? 이중 성격이다 이제 보면 되는데 아, 이중 성격인데 좀 앞과 뒤가 조금 틀린 사람 음. 앞과 뒤가 좀 틀린 사람이고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이 사람이 놓고 보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려고 하는 게 많아 약간의 뭐 아, 앞뒤가 틀리는 이중 성격이다 뭐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이 사람을 놓고 보면 그런 면은 있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책임감은 있는 사람이야. 뒤로 빠지고, 뭐, 앞으로 이렇게 내뱉고, 뒤로 가가지고는, 어, 뭐, 이렇게 모른 척하고, 숨기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맞닥뜨리고, 정면을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제 보면 돼. 음. 그런, 그런 남자적인, 그런 남성적인 면, 이제 파워 있는 면, 뭐, 이런 면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그리고 이 사람이 간상을 놓고 보면 기관지 폐, 이쪽으로는 좀 약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제 놓고 보면 되고, 좀, 어, 자기 고집이 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어서,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은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두뇌가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이 좀 남의 말에 대한 거에 기울이지는 않아. 어뭐나뭐 뭐 어떤 말? 자기가 타당성이 있으면은 기울러지는데 타당성이 없으면좀 무시하는 게좀 많다. 이제 보면 되고. 근데 중년이 좀 꺾이는 운세지. 말년으로 이제 들어가면서는 말년은 또 좋아. 이 사람이. 말년은 또 좋은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는데 이 중년만 잘 고비만 잘 넘어가면 이 사람 사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어. 응. 큰 지장이 없는 사람. 또잘 넘어간다면은, 저번에, 아까전에 꺾이신다고 했는데, 음. 잘 넘어간다면은, 그만,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거 지금까지만 가면 돼. 지금처럼만 하면 돼. 지금처럼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40으로 이제 들어가면서부터 적이 좀 생기니까, 그 적으로 인해서 불거질 수가 있겠지, 그지? 뭐, 이제 뭐 대법하게 뭐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조그만한 거에도 크게 붉어지고 와진이 좀 많이 될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 간상을 놓고 보면 이 사주를 놓고 보고 간상을 놓고 보면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철두철미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점, 뭐 실수 이런 거를 좀 많이 안 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웬만하면 실수 안 하려고 하고 허점을 안 잡히려고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놓고 보면 되는데 근데 조그만 한 가지도 또 불씨가 또 많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지금처럼 하면은 큰 문제 없이는 갈 수는 있는데 한 40대 중반으로 가서는 뭔가 작은 걸로 인해서 좀 크게 붉어진다 큰소리가 난다 어, 구설수, 시비수뭐 이런 게좀 많이 커지는 거지 그 관상으로 통해서 뭐 주변 관계. 음. 주변 관계는 이 사주를 놓고 보면 지금은 주위 관계가 많이 원만해. 어 그것도 엄청 이 사람을 많이 밀어준다 그래야 되지? 많이 밀어주고 어좀이 이 사람한테 기대심이 좀 많다. 기대심이 좀 많다 이제 보면 되고 어 이제 그런 거지.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양망, 야망보다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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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분 그, 그 자신이 만약에 목표를 많이 높게 잡아놨으면은 거기까지도 갈수 있는 사람인가요? 이 사람 지금 이 사주에서 그 사람 간성을 놓고 눈을 보면 어한 자리 왜 우리가 뭐 쉽게 말하자면은 뭐 어, 대통령까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 정도까지 야망은 아니야. 그래요? 어. 아. 이 사람은, 거기까지는 가기 싫다 그래. 골치 아픈 거는 싫다 이거지. 아. 응. 그, 이준석 위원이, 사실 이번 연도에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음. 아, 그래? 어, 이런저런 논란이 많았는데, 뭐, 이 논란이 <웃음> 과연, 이, 지금, 이제, 7월이잖아요. 이제, 말에도 뭔가 좀 터질 게더 있을까요? 거리가 나도 금방 무마돼. 작은 거여서. 크게 큰 크게 뭐뭐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어서 뭐 그냥 조금 뭐이 사람이 어떻다니 저 어떻다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크게 불거지는 건 없어. 앞으로 좀 제일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원 자체 자기가 실수 안 하려고 허점 안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거 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는데. 음. 뭐. 내년에도 이 사람 시끄러워. <웃음> 그래요? 열풍이야, 열풍. 이번 년에도 시끄러운데. 아, 이, 이번 년도도 시끄럽지만 이번 년도보다는 내년 년도가 더 시끄러워. 아. 열풍이야, 열풍. 저 사람이. 더 시끄럽다. 음. 입 하나 뻥 끝하면은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지 뭐. 참. 지금 저쪽 당대표인데, 그 지금 어린 나이에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음. 그게 뭔가 좀 자기의 이제, 운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까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처음에 뭔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뭐 우연찮게 거기에 발을 디뎠는 거고, 발을 디디면서, 어, 좀 수, 수월하게 이,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자기가 막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뭐 대표가 되려고 막 노력한 것보다는, 이끌러서 이까지 오게 된 거야. 오다 보니까 네, 점점, 점점 오다 보니까 네, 자기가 그 자리에 오다 보니까 좀이 사람도 자기 자신이 조금 의아한 거는 좀 있지. 음, 자기가 막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어, 자기가 뭐뭐 어, 뭐 하나의 통체를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이 사람 마음을 보면 야망이 그렇게 큰 야망을 갖고 있지는 않아. 야망이라는 게 우리가 뭐 정치계에 발을 들이면 뭐뭐 뭐 대통령까지 가야 되겠다. 대통령 감투를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야망이라는 게 있잖아. 이 사람은 그런 야망까지는 갖고 있지는 않아. 아, 그래요? 음. 어... 이 사람은 머리 아픈 거 싫어해. 골치 아픈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분이 그 머리는 되게 똑똑한 것 같아요. 하버드까지 나오고. 두, 두뇌가 좋은 네. 사람이니까. 정치를 안 했어도 다른 일을 했어도 과연 잘했을까요? 어, 이사람 잘하지. 사주가 좋은데. 뭘 해도? 아, 사주가 좋잖아. 음. 사주가 좋은 사람은 어느 자리를 가도 한 자리는 해먹게 돼 있어. 그래요? 어한 자리 해먹게 돼 있어. 음. 알겠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자기 뜻하는 거 하고 또 틀리게 들어가 있대. 아, 진짜요? <웃음> 어. 알겠습니다. <웃음>